대한축구협회와 가수 이명웅의 찐 축구사랑이 대조를 보여 관심을 끕니다. 중학생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이명웅의 sns는 매시 홀란드 단두명의 축구선수만 팔로우했을 8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k 리그 서울과 대구 경기에 이명웅이 시축을 한다는 소식에 이번 시즌 최다관중 기록 수립이 유력합니다. 이명웅이 축구의 인기를 살리면서 축협을 참교육하고 있다라고도 이명웅 측에서 먼저 서울구단 측에 시축을 제의한 것으로 인기 연예인의 시축 등은 좋지 않는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특정팀 상징 색상의 의상을 입거나 원정팀 위주로 팬서비스를 해 빈축을 산 사례도 경기 도중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이번에 이명웅은 경기장 방문 전 사진 촬영 자제 경기 끝까지 보기 대구팀을 연상시키는 하늘색 옷 안입기 등 배려를 던져 축구협회가 승부조작범을 포함해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갑작스레 사면하고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명웅 씨의 찐축구 사랑은 그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